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것이 맨투맨 중고차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자 오늘은 어 어제 비가 많이 오고 지금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좀 굉장히 흐린데요 오늘 이제 제가 혼자 매매상에 나와 있습니다 왜 혼자냐 저번에 저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그 제가 거제도 가서 마라탕 먹고 온거 아마 영상 다 보셨을 겁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4세대 구매했던 고객님이신데요 그 고객님의 동생 분께서 차를 구입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차종을 이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같이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차를 검찰을 하러 왔는데요 첫 번째 검찰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입니다 바로 이차예요 검정색 제네시스인데 어, 천만원 안쪽으로 찾고 계셔가지고 지금 이 차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차량 체크해보고 차량 상태에 대해서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네시스 안에 들어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위에가 이렇게 방음식으로 덧대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트도 꽤 깔끔한 편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19만키로 주행한 차량인데 뭐 이때 연식 제네시스는 다 이렇거든요 <웃음> 야왜 이렇게 많이 탔어 이게 아니라 근데 지금 제가 타고서 느낀게 어, 제가 집에서 타던 제거 제네시스 보다 훨씬 더 조용해요 <웃음> 지금 공회전 상태 냉간시인데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보통 이렇게 배기량 높은 차들이 오래되면 좀 많이 떨리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 자 이제 RPM도 어느정도 내려갔고 엔진 상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냉간시에 시동 걸 때나 이럴 때 보면 솔직히 얘기해 조금 상태가 좋을 것 같은데 또차 상태가 또 어떨지 실제 밟아봐야지 알겠죠? 제네시스가 용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또 오래 탄... 아 이거 조용하네 오래 탄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 처음 초반에서 RPM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배기 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반 차량 보다는 조금 더 감쇄 되기 마련이고 고론 또 맛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차가 문제가 있고 노후가 돼도 배기량으로 커버한다는 개념이 있는 차인데 이건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도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천천히 rpm 을 올리고 있는데도 부조나 이런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네요 어, 엔진 상태는 진짜 관리 잘했다 이사람 어떻게 게렇 관리를 잘했지 저는 조금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뭐 키로수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자 일단은 본닛 한번 열어봤습니다. 지금 본닛 상태는 뭐 교환이나 이런 거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예, 깨끗하고요. 펜다 쪽에 펀치 용접 부분도 잘 살아 있고요. 오 타이어는 완전 새거네. 오 타이어 주연네자 트렁크 부분도 사고가 안 들어가 있고요 뒤쪽 네. 사고도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고객님과 보기로 한두 번째 차량 어, 아까 처음에 제네시스를 봤었죠 근데 지금은 차종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폭스바겐 페이튼입니다 지금 페이튼은 22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V8, 얼마나 잘 나갈까? 오... 생각보다 좋다 어, 연식이 지금 뭐 오래되기도 했지만 일단은 8기통의 대형 세단 에코스급의 에스클래스급의 세단이에요 이폭스바겐 안에서는 제가 지금 실내에 탔는데 내비는 어차뭐 연식이 돼서 작동을 안 하겠죠. 내비는 네, 지금 안 되는 상태고 후방 카메라 용도로만 지금 이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실내 자체가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나무가 엄청 많이 쓰였고 이 시계 부분도 그렇고 폭스바겐 차량답게 직관적이기도 하고 쇼바 강도를 선택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이드 미러나 이런 걸 만지는 부분들이 가운데 에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버튼인가 했던 또시각잭이 이렇게 적용이또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고급스럽죠? 그리고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불빛 때문에 좀안 보이는데. 엔진 부조는 지금 아주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연식이랑 키로수가 있어서 이 정도 탔는데 이 정도 엔진 상태 보다 더 좋은 차를 찾기가 사실상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제가 일단 한번 테스트부터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짜 전형적인 고 배기량 세단의 느낌이 납니다 정말 묵직하면서 진동 없이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 좀 나고요 자, 미션 한번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네, 미션 상태도 보신 것처럼 어, 충격이 뭐 심한 상태는 아니고 고백이랑 차량 답게 그래도 클래스가 있는 차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주행한 상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기가 막힌다 팔기통 본네트는안 건드렸고 양쪽 휀다는 지금 건드린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누유 같은 걸 잡으면서 탈만한 차는 아니고 이 상태로 쭉 하다가 이제 처분하는 그런 느낌으로 타셔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앞쪽에 뼈대를 건드릴 만한 사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페이튼인데 전동 트렁크로 가야지. 그렇지. 세 번째 후보 차량입니다. 이 차는 포르쉐 파나메라인데요. 고객님이 어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차량 보신 거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후보 차량입니다. 일단 또 포르쉐 는또차 키의 또 짜세 아닙니까? 자. 차 키가 이 키랑 차 색깔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거뭐 많이 들어오죠 <웃음> 지금 옵션이 다 들어있죠 지금 여기 버튼이 원래 빠져있어요 뭐 스포츠 버튼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빠져있는 게 하나도 없고 스포일러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장치 와 진짜 멋있다 주행을 7만 킬로밖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식인데 7만 킬로 주행을 엄청 조금 했죠 응. 그냥 차들이랑 RPM을 쓰는 거의 뭐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차량입니다. 음, 엔진 부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자 미션 보겠습니다. 후진 충격 거의 없고요. 차 상태는 뭐 엄청 깨끗합니다. 황금 흔적을 찾는 건데 도색이나 뭐 이런 거불명점은 거의 안보이고요 이렇게 단단하게 잘 되있죠. 아내 라인 진짜 장난 아니다. 떨어지면. 깨끗하네. 떠올리셔. 아 그러네. 깨끗한 것 같아요. 걱정. 오케이 오케이. 네 고객님, 저 여기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또 고객님 차량이 있죠. 저번에 제가 거제도까지 탁송 출고해 드렸던 소렌토 하이브리드 깨끗하죠? 제가 들어오면 다 오기 전에 들었다고 말씀드리지 네, 쿠션도 완전히 뒤에 뭐 사람 많이 안 앉은 거티 나고 그죠? 그리고 여기 머리 있는 데까지 딱 받쳐주고 전화번호 주소 아우, 감사 요즘 에 제가, 보는 먹방 유 튜버 이요찐 이네.